두는 두릅김치 두번째 씻는 두릅김치 <웃음>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요, 이제, 이제 친구라서 두릅을 많이 따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반냉겨놓고반 김치를 담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영상이 홀랑 다 날려먹고 또 담으라네요 아유 그래서 지금 또 담으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든고 여기서 두릅처리잖아요 여기서 두릅 많이 나오더라고 아 여기서 머리를 칼로 반우를 하지 그래 따뜻하면서 이거 이렇게 또하니 응, 응 알았어 알았어요 어떠? 잘 가르쳐 주네 이렇게 아까 칼치고. 봤으니까 <웃음> 다 따뜻했습니다 휘쳐볼게요세번좀 무쳐줘야 돼요 세번 씻었어요 <웃음> 물이 더 끓어야 되나 <웃음> 물 끓으려 그러니까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좀 넣고 야 식초는 이물질 제거 독소도 빼고 하라고 좀 식초 좀 넣을게요 그렇지? 음. 이게 머리서부터 머리가 두꺼우니까 머리서부터 넣어야 돼. 요 처음에 한 1분 정도 데쳐주면 돼요 1분 됐겠지? 음. 간질까? 건져요. 어, 너무 너무 대치면 물렁거리니까 안돼 건져야 돼 물을 여기다 조금 했어요 한두 숟가락 밀가루 좀 넣고 찹쌀풀 해도 되는데 찹쌀가루가 없어가지고 밀가루 풀 넣는 거예요 좀더 찬지 당겼어, 찬지까 이제 다 끓였지? 금방 끓여 이렇게 해놓으면. 더쓸 필요도 없어. 땡. 소주컵으로요, 조금 안 되게 한 7억 정도만 넣면 돼. 근데 이건 간은 박아면서 하세요. 우리 거는 액젓이 배를 안 짜거든요. 집에 산 거라서. 그 다음에, 밀가루 풀. 4개 정도. 배는 4분의 1, 1만 좀 갈아서. 아까 반 쓰고 반 남은 거예요. 아까 만든 거에다가 합쳐도 되겠다. 합쳐야지. 이거 붙인 게하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여기 대파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쪽파가 마당에 있어가지고 쪽파 넣는 거요 설탕 깨세개만 넣자 마늘 생강 조금 끝났네? 응야 음. 이거 많이 많이 담든 응? 많이 담든 조금 담든 절차는 똑같애 응. 네. 이게, 이게 두릅을요, 꼭 짰어요. 물 생기니까 좀 꼭꼭 짜줘야 돼. 한번 먹어볼 거야? 응? 한번또 먹어봐. 아까도 먹어봤는데. <웃음> 또 먹어봐야겠다. 또, <먹어봐요. 웃음> <이거> 또 <웃음> 먹어보라고? 예, 쬐까거 먹어봐. 좋아요. 간이 맞나 봐.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똑같이 했어. 아니. 아까하고 맛이 똑같네. 아니. 응, 음, 뽀소하지? 음, 그냥 음. 고소한 양념이? 응, 음. 뽀소해 응 음. 젖국이 많이 어간가봐 됐어 아까 만든 두루 아까 한 시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영상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나를 고생을 시키는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짜자잔짠 두루김치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